아 저는 이제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글씨를 통해 통해서 표현하는.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예가 또는 멋 글씨가 캘리그라퍼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한글의 어떤 독창성 조형성을 살려낸 글씨를 통해서 한글의 어떤 아름다움 또 우리말의 어떤 고음을 통해서 또 한글의 멋을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서예 한글에 있어서는 이제 궁체라든지 판본체. 그러니까 기본적인 글씨를 이제 제대로 써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응용으로서 그리 가지고 있는 뜻을 적극적으로 이제 담아내는 것인데 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동함, 기운 생동, 그리고 뭐 나비가 날아든다든지 꽃이 막 피어나고 어떤 활기, 활력,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글씨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법고, 창신이라고 하잖아요. 그 법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, 이 창신도 굉장히 중요해서 삶과 우리 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글씨를 쓴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어떤 삶의 흥이라든지 희로애랑을 글씨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기관이 이제 어떤 그 유형이든 그러니까 음악이든 그림이든 소의 글씨든 저작권에 대한 그 관리하고 보호하고 어떤 그런 정책을 펼치는 기관이잖아요. 한편으로는 좀 진중하게 가볍지 않게 이렇게 또 써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. 그다음에는 또아 너무 또 이렇게 무거워도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. 좀그 우리 훈민정음체 있잖아요 한글의 첫 모습 서체를 좀 가지고 응용을 했고요 존중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은 글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모든 창작 행위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된다. 그리고 존중되지 않으면 어떤 그 창작 행위도. 일어날 수가 없다.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가 또 문화 문화 예술이 꼽히는 선진국이 될수 있다 생각하고요. 저도 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. 을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문화가 강한 나라. 김구 선생님의 문화의 힘이 말씀으로. 마치겠습니다.